자 에피소드2의 마지막 미션인 어, 8번째 미션이죠 자 제가 이걸 깨는 순간 어, 스팀 달성률 3.6%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게 버그도 많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슈도 많다 보니까 중간에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전반적으로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좀 작업을 해야 될게 있어요. 어디 보자. 일단, 트랜스버 모듈 퍼스트라고 돼 있으니까 트랜스버 모듈을 먼저 만들고요. 그쵸? 자,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쪽하고 이쪽 라인은 그 발전기들 계속 달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거 감안해서 그렇게 해 놓고, 자, 전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배터리를 좀 두개 짓겠습니다. 속도를 좀 올리고 기다려 볼게요. 자 빨리 빨리 만들어 아마 이게 더 빨리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전기 연결을 해야겠죠. 호잇 호잇 자 이렇게 이렇게 클릭이 제대로 안돼가지고좀 스트레스를 받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라인이 안나오죠? <웃음> 가끔씩 이래요 음, 됐어. 자 일단 얘가 모든 전기를 몇개 제공하고 있다가 아 그리고 이쪽에 있는 발전소도 연결해야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통화를 좀 할게요 Welcome to the Green 2 Station 자 여기는 그린투 스테이션이고 그래요 여기는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s 있을까요? 뭐라고? s 어, 그래서 내가 green t o 뻔한 station. 시스템 구축하고 그 과학적인 연구를 하래요 This is a new requirement of alliance management. 음.. 또 새로운 걸 해야 될것 같은데요? I do not have such information. Additionally, the current oxygen level is low and there is none w e c a n order from the supply base. You will have to solve this problem locally. 자, 아마 이게 서플라이베이스가 이걸 얘기할 건데 이 서플라이베이스 안에 산소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거의 없을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산소 생산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지금 1500 정도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스페셜 드론이 있다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메인 프레임이라는 게 생겼는데 지금 제가 사용을 할수 없나 봐요 그래서 T3 포인트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야 너도 접근 권한이 없으면 어떡하니? 아자 어, 그래요 내가 커뮤니케이션 채널 통해서 한번 문의를 해볼게 자 일단 작업을 좀 마무리 지읍시다 열기하고 이런 거 전반적으로 관리해야겠죠 그쵸? 이거 다 연결됐고 이 아이도 이쪽 음. 아이 아이가 메인 프레임이었구나 그래요 어 일단 그렇다 치고 다시 라인을 연결할게요 자 여기 솔라 패널이죠? 그럼 이쪽에다 연결해야겠죠? 자, 라운지는 제가 그냥 방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일단 여기 나간 다음에 전기 연결해주고 산소도 연결해줘야겠죠? 좀 해야될게 많습니다 아 그건 다음에 잠깐만 어디 보자 커뮤니케이션 퍼스트 이거 먼저 합시다 Good day. How are you progressing on green 2? 어.. 일단 얘기 좀 해봐요 저랑 그래 이거 블록 당했어 hmm? For what purpose did you need access to the mainframe? 아니 당연히 내가 그..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자.. Well you will need a one-time code to unlock I don't have that authorization 잉? 너도 없어? To Dr. 이부 박사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네요 See next time. 아니 잠깐만 아그 그래 그 나중에 알려주겠지 자 일단 그 포인트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연구 과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말고 자 연구 과제 어디 갔니 이아이죠 여태까지 저희가 연구한게 좀 있기때문에 음..괜찮아요 근데 들어온 기어를 찾아보면 가스에 관련된게 나올거에요 크..해야 될게 많네 이거 이거 또 언제 다 만들어요 그쵸 자, 인큐베이터 룸은 또 뭐하는 얘기죠 아 배양육이구나 그쵸 배양육이고 오토메이션 아스트로 마이닝이겠죠? 마닝 이 드론 업그레이드. 그리고, 일단, 추출해야 되니까 이거 먼저 하는 게 어떨까요? 이거 한 다음에, 그, 에스트로 미, 아스트로 애스트롬 마이닝을 할게요. 이제 연구 포인트가 좀 많진 않지만, 어 지금 과학자 좀 데려오면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지 크루 커터라고 해가지고, 8명 수용 가능한 게 생겼어요. 그쵸? 그래, 이건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난 화장실을 원한단 말이지. 화장실. 저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 그건 좀 나중에 봅시다. 자 어찌됐건 이거 좀 마무리 짓고요. 초반에 해야 될게좀 많아요. 아 이거를 네가 연결하겠다. 이렇게 하고 니거 네 없애고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얘가 이쪽 라인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할게요. 됐어요 자그 다음에 해야 될게 여기도 산소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 일단은 이거 포인트 한 200, 300개 정도 가져오고 300개 너무 많으니까 200개 이 정도 가져오고 푸드 하나도 없으니까 한 50개 베버리지도한 20개 그 다음에 우주복도 없으니까 다섯 개. 리페어 키트는 한열 개.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할게요. 일단은 나머지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내비두고. 트레이닝 코스 같은 경우는 자주 쓰니까 한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과학자는, 어, 일단 네명 정도 고용해도 될것 같아요. 와, 스펙 좋은 애들이 없어요. 이거 정말 최악인데요. 그래도. 나는 급하니까 일단 고용을 합시다. 예, 고용하고. 그럼 4명이죠. 그 다음에 클리너도 한 2명 정도 고용합시다. 안 좋아. 안 좋죠. 괜찮은 애들이 없네. 랜덤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테크니션도 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괜찮은 사람들 좀 찾아서 2명 정도. 고용을 할게요. 그흠 아, 이 정도만 고용을 합시다. 일단 이 정도 할게요. 근데 104%죠. 한명 빼자. 자 오더. 왜? 아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도킹베이가 없었죠. 그래요 도킹베이 만듭시다. AI 진짜 이 자식들이 날 속였어. 자 도킹베이가 없다고 메시지가 떴기 때문에 이거 최대한 먼 데나 지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이것도 완성이 다 됐나요? 다된것 같고. 헉! 내가 이거 만들었구나. 실수했네. 멋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메인터넌스 관련된 거 하나만 더 지울게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발전기를 하나 더 연결할게요. 자, 이 아이 있죠. 전기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열기만 관리하면 됩니다. 아, 일단 이렇게 할게요. 산소도 이렇게 공급을 하고요. 좋아요. 속도 좀 빠르게 합시다. 시간이 없고. 일단 이게 완성이 돼야지 아까 전처럼 그... 주문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됐다. 갑시다. 200개 200개 50개 한 20개 5개 10개 약은 아직 급한 건 아니니까 일단 내비두고 트레이닝 코스까지 10개 자 그러고 나서 이게 문제야 이거 일단 과학자는 3명 고용하는게 맞을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 메인프레임 하나가 제대로 작동을 안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야될것 같아요. 야 괜찮은 애들이 없구만. 그쵸? 일단 3명 고용하고 클리너 2명 정도 고용을 할게요. 어디갔니? 이 아이하고 이 아이.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매니팩처러는 아직 필요 없으니까 이제 상황 봐가지고 그래 일단 이렇게 오더 주문할게요. 자 연구 끝났니? 어 거의 다 끝났죠? 기다리면 되고 됐어. 자, 그 다음에 제 아스트로 마이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포인트가 모자르니까 다른 거 연구합시다. 라지 크루 커터 이런 거 괜찮죠? 메디컬 스테이션 레벨 2도 만들 수 있는데 음... 일단 고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건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지? 고기? 일단 저기요. 해금이 돼 있다는 거 봐서는 다생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렇 일단 이거 먼저 합시다. 후이 됐어.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 저번 미션처럼 전기가 그렇게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자 이렇게 배터리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설치 모듈이 있죠. 저 연구 완료한 것 중에 자 컨덕트가 있죠. 이 아이를 지어주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전기가 빵빵하게 들어올 거예요. 잘리 그 보급 중이죠. 보급 될 때까지 기다리고 보급 되면 이런저런 건물들을 또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서 오시고 그리고 아 이런 거 너무 안 좋아. 일단 멘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없애고 바꿀게요. 이유는 아실 거예요 잠을 잘때그 햄복도를 좀더 많이 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쵸 이거 이거 이게 필요한데 이거 그래서 이거를 먼저 좀 지어 주고요 그다음 에 라운지지 라운지도 이거 하나만 좀 지어 보자 그래 됐어 그리고 일단 그 다음번에는 먹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찾아볼게요. 스몰 캔틴이죠? 자, 이 아이. 근데 지금 면적을 상당히 좀 크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저번에는 제가 음... 이 태양열 발전소 있죠? 태양열 발전소 효율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좀 빡빡하게 안굴려도될것 같아요. 자, 또 라인 연결합시다. 너 이거 두개 연결 안돼 있잖아.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기 연결하겠죠. 자, 여기까지 커버합시다. 이렇게 하고 얘가 사용량이 많으면 어, 이쪽으로 좀 옮겨놔도 돼요. 그쵸? 그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이거 하나 끊고 전기를 이쪽에다 옮겨 놓고 얘도 이거 하나 끊고 전기를 이쪽에서 끌어다 쓰고 기다려봐 이거 말고 자 이런 식으로 좀 유도리 있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쪽에 있는 ELD는 얘가 좀 커버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전기 그 소비되는 그 균형이 맞춰졌죠 자 이렇게 되면 별일 없을 거예요 됐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죠 커뮤니케이션 오우 드디어 나왔어 이 자식 알려줘 비밀번호 그래, 비밀번호 자, 비밀번호 빨리 빨리 그래요 지금 비트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음 아니 잠깐만 2주 걸린다고요? 이거 좀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니야. 그 아니 이 자식이 저희가 T1 데이터하고 T2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한테 주면 보시죠. <웃음> 빠르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못난 자식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찌 됐건 이거는 좀 기다려야 될것 같고, 연구할 수 있는 거또 계속 연구를 할게요. 근데 제 포인트를 좀 먼저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포인트는 모아두기만 합시다. 자, 좋은 침대로 갈아주고, 그리고 대기합시다. 아니 이게 왜 망가져있지? 아무래도 테크니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테크니션을 좀더 고용을 합시다. 테크니션 어디 보자. 그리고 트레이닝 코스를 좀 만들게요. 애들이 똑똑해져야 되니까. 어, 어디 어 갔지? 이거죠. 나이 아이는 여기다 찍을게요. 자 이렇게 지어놓고 대기합시다. 자 그리고 침대가 가득 찼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맞나? 제가 빨리 넘겨가지고 그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아. 자 침대 좋은 거 줄게. 됐어.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낮이 될 때까지 좀 버팁시다. 자 버티면 될것 같아. 그리고 이거 고쳐지면 여기서 전기를 생산해 주겠지. 됐어요. 이제 전기가 들어올 거예요. 아침이잖아. 그쵸? 됐고. 자, 이거는, 음, 어, 뭐였더라? 그래요. 식당가죠. 식당가니까. 여기다가 물하고 음식을 제공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고. 식탁도 좀 분위기 있게 좀 업그레이드된 그거를 설치해 주면 됩니다. 재료가 많이 비싸긴 한데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됐어. 잠깐만 여기 열기가 왜 부족하지? 아하 그래요 됐어 이럼 됐어. 자 이렇게 하고. 전기 연결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생산이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그리고 이거 모듈이 달았기 때문에 둘다 충전이 빨라질 거야 예좀 기다려 봅시다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어 이거 좀 소비량이 좀 많죠? 자안 돼요 아직까지 우라늄을 캘수 없기 때문에 그... 소단 모듈을 하나만 만들게요 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다 하나 만들게요 자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e l d 모듈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 하나 더 배터리를 더지어야 돼요 이유는 아실 거예요 이제 얘가 만들어질거기 때문에 이제 자원들이 좀 빠르게 생산이 될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론 생산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잠깐만 왜 없지? 자 이렇게 놓고 트레이닝 센터 4개 정도 만들어놓고 아이고 자원 없어요. 자원이 없으면 자원을 좀 가져와야 되죠. 이건 마이스니까 300개 100개 자 먹는 거뭐 이런 거 딱히 차이는 없죠? 어, 이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피플 중에 음... 테크니셔 운이 몇명 있었지? 자, 아까 4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오퍼레이터 사이언스트 어, 오퍼레이터 지금 바로 데려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오다 그리고 산소를 빨리 생산 할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건 좀 머리가 아픈데 그 전에 좀 처리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에다가 그매뉴팩트링 말고 행거를 좀 만들겠습니다 경납고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애들 스케줄도 지정해야겠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운동장도 좀 만들어줘야 될것 같고 오버뷰에서 설정하는 게 좋겠다. 어? 에라잇? 오버뷰에서 애들 겹치지 않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음.. 이거를 좀 이쪽으로 보내야겠다. 나 겹치지 않게 할게요. 클리너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네칸짜면 되죠. 그리고 이쪽에다 옮겨주면 된다. 됐어. 사이언티스트는 똑같이 돌리고 테크니션도 로테이션 돌릴게요. 돌리는 게 맞아. 자 이렇게 하고 시간 자 르고 3넷둘셋한명을 이쪽 으로 보냅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잘라 여섯 칸옮 기면 되 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한칸 밀리긴 했는데 그 바로 어, 얼마 안걸리니까 됐고 됐고 오잇, 됐어 자 이렇게 겹치지 않게 합시다 얘도 이쪽으로 옮길게요 그러면 얘는 그리고 나중에 쉬는 시간을 좀 줄게요 이 아이는 그래야 될것 같아 너무너무 많이 노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아, 버프 받고 있구나. 그래, 풀로 돌리자. 쟤는 일단 이렇게 놓고 이제 운동장도 좀 만듭시다. 짐짐 짐. 여기 있죠. 자, 이 아이를 여기다 만들게요. 자, 원 오기 시작했으니까 금방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정리되면 이제 별 문제 없을 거예요. 됐고 그리고 전기 연결도 해야 됩니다. 얘. 자, 이쪽이랑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33 소비가 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소비를 얘가 가져가야 되는 게 맞고 이것도 하나 빼고 얘가 가져갈게요. 자, 이렇게 균형을 맞춥시다. 균형 맞춘 다음에 그리고 열기하고 또 산소 관리 해야 되죠 여기하고 여기를 합시다 그리고 그 ELD 하나 더 만들어야 겠죠 저희 행거가 있기 때문에 경납고 쪽에 제공을 하려면 ELD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좀 기다려 봅시다 됐어 자, ELD 어디 갔나요 ELD 하고 그 다음에 모듈 하나 더 짓고. 발전기 모듈. 이 아이죠. 자, 이 아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스펙을 정해, 그, 스케줄 정해놨기 때문에 이쪽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곽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레코렉션 통해서 실수 확률을 좀 주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것도, 잠깐만. 나 이거 눌렀는데? 자꾸, 자꾸 그럴 거야? 이상하죠, 지금? 이거 아니잖아. 왜 꽃이 나와? 좀 느낌 이상해 이거. 계속 꽃이 나오죠. 에라이. 버그죠. 야 이거 너만한거 아니야 이거? 다시 한번. 꽃. 아 그러면 유출해야 되는데. 어느 게 맞을까? 야 이거 눌러도 꽃이 나오면 어떡하니 이거 아 이거 또 머리 아프죠? 설치된 거 뭐야 이거? 엔터테인먼트 어우 형기증 나 잠깐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침착해 집시다 나 이거 진짜 얘는좀 혼나야 돼요. 진짜. 어쩔 수 없죠. 자 일단 레벨업 된 애들은 그 실수 확률을 좀 없앨 그 퍽을 만든 그 지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크니션 쪽이죠. 그렇죠. 일단 프로 찍어야 돼. 됐어. 그리고 이쪽에 ELD가 만들어졌어요. 지정은 합시다. 이거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해야 될게 드론 만들어서 가스를 이거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먹은 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것 좀 챙겨야 될게 많아요. 터미널. 다 트레이닝 터미널 트레이닝 터미널 얘기하다가 짐 얘기가 나왔죠. 그 짐도 해줄게 기다려봐. 자 편의시설 쪽에 보시면 이렇게 쳇바퀴를 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비해서 하나 더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고 속도 좀 올리고 어 이거 전기 연결 안 됐구나 가끔씩 아, 이렇게 연결 안될 때가 있어요 자, 소비량을 보고 가장 그 소보량이 적은 애들 이렇게 지정을 해 줄게요 이렇게 연결하고 이거는 끊어야 되는 게 맞아요. 끊고 줄었더니 전기가 모자라죠. 이거는 또 연결을 해야 되겠어요. 자, 얘도 이쪽 연결하고 얘도 이쪽 연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태양열을 하나만 더 지읍시다. 전기를 또 많이 쓰기 시작했어. 음, 여기까지는 안 만들어지네요. 그 이쪽 라인에서 마무리 지어야겠죠. 됐어. 여기는 오, 오링이 났기 때문에 어, 다시 좀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또 어, 퍽이나 찍어줍시다. 테크니션하고 사이언티스트죠.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실수하면 너무 그 시평이 크리티컬해요. 잠깐만 여기 왜 사이언티스트가 두 명밖에 없지? 좀더 데려올게요. 먹는 건안 줄어들고 있고 산 테스트 어차피 두명 고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데려오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좀 데려올게요 일단 세명 정도 데려오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드론 돌려야 되니까 자, 오잇. 이렇게 하고 아, 여기다가 모듈을 납시다 가스드론이죠 그리고 일단은 그 프로버까지 이렇게 해놓을게요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그... 음... 가스드론이 있었나요? 나 갑자기 궁금해졌다 근데 없는 것 같아 일단 기다리고 자 이쪽에 지금 온도하고 탄소가 제공이 안되고 있죠 이런 것도 연결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연결되 있다 오케이 됐고 자 그리고 전기도 연결합시다 이이죠 일단 원자력 우라늄 나올 때까지만 좀 버틸게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됐고 그리고 이쪽에다도 그 모듈을 아니 디바이스 하나 지어야겠죠 자 생산량을 올려주는 파워컨트 오잇 됐어 일단 이렇게 보고 지켜볼게요 자집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갈 겁니다 쏙 들어갈 거야 아 포인트가 뭐야 되는데 야 실패하지 말라고 응? 그나저나 이거 또그 무한 어 작업모드 빠지면 애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오퍼레이터 지금 방금 왔으니까 그래 추울 수도 있어. 클리너 쪽좀 해결할게요. 자 전문가스럽게 프로 자 이렇게 지정을 합시다. 그리고 그 시간을 또 지정을 해야 돼요. 우리 시간대 공부하시고 자 4시간을 뒤에 붙이는거야 아 사이언티스는 똑같아야 되지? 그래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새로운 사람 있나요? 이아이죠자 오퍼레이터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4시간씩 추가해 주고 여기도 자또 지정 안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얘 버프 없어졌으니까 좀 쉬시간 지정해 줄게요 한 8시간 4시간 혹은 8시간 일단 이 정도 합시다. 일이 정도 할게요. 됐어. 기다릴게요. 자 연구합시다. 연구합시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전기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 그... 태양열 발전소 를 좀만 더읍시다 아직 우라늄이나 이런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우라늄 관련된건 지 수가 없는거 같아요. 아직까진 태양이 메인인거 같아요. 그리고 우라늄 만드는데 그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자원도 많이 들어가고 뭐 그런 기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인 그 비효율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쩔 수 없고. 아이고, 여기 춥겠다. 지원을 안 해줬네요. 열기. 산소. 자, 이렇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된것 같아요. 거의 다 됐어. 자, 그리고 드론 주문을 할게요. 자, 자원 체크를 하고. 98, 130, 아직까지 괜찮은데, 그래도 추가로 이게 좀 가져올게요. 음식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 키트 하나 썼죠. 아니, 수츠 하나 썼죠. 가스드론 하나 따로 있었네요. 일단은 허브하고 가스드론. 아니, 그 프로브하고 그 가스드론.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이따 이렇게 주문해 놓고 대기를 합시다 자 만들고 있지 그런 다음에 바로 모듈을 달자 자 하나는 완료했어요 하나는 완료했고 그리고 라인 연결해 가지고 전기를 빠르게 공급을 하세요 자 거의 다 차기 시작했어 다행이죠 자 이거 또 전기 분배를 해야 돼요 지금 전기 소모가 많은 것들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거 끊으면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쵸 자 24, 20, 23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균형 맞고 여기 풀로 차니까 음또 분배를 시켜줘야 돼요 잠깐만, 여기는 왜 63이고, 이쪽은 47이야? 나 빠트린 거 있니? 하나, 둘, 셋. 뭔가 빠트린 게 있는 것 같아. 없는데? 그냥, 그, 잠깐, 뷰 균형적이게 생산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내비두고. 자 그래서 이제 뭘 발견했니? 이 가스인 것 같죠? 그리고 놓은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런 거는 뭐 발견하면 자원들이 나오니까 기다려보고 어? 잠깐만 느낌 이상해 파워 분명히 누가 연결 안된 데가 있을 거야 아닌 것 같고 그쵸 아이 깜짝이야 자 아이스 발견했죠 그럼 아이스는 물로 변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거또 디바이스 모델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여기는 사실상 뭐환수하고 열기 제공할 필요는 없긴 한데 자, 다음번에 또지어야될게 매드베이라던가 이런 게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짓긴 해야 돼요. 그래서 자, 매드베이 중요한 거니까 그 생산 건물들 주변에 다좀 짓는 게 어떨까 그게 맞겠죠? 나 이쪽 라인에다 짓을게요. 호잇! 자 됐어. 짓고 나서 유지보스 모듈을 더 추가하던가 말던가 그렇게 합시다. 탐사 가나요? 나 얼음 발견했으니까 드론이 있어야겠죠? 드론 하나 주문할게요. 드론 하나 마이닝 오더 아 잠깐만 오더 하나 하고 그리고 메뉴팩처러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얼음이라든가 그런거 가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아이를 미리 한명 고용을 할게요. 자 이렇게 고용을 하겠습니다 됐어 그리고 이쪽에다가 자 드론 어디가니 드론 음 마이닝 드론 이거 하나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애들 분위기 좀 볼게요 나쁘지 않죠? 지금 또 화장실이 문제인데아 화장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연구 포인트 T2 있죠? 이거를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애들이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 일단 내비두고 그리고 레벨업 한 애들이 있으면 레벨업 시켜줘야겠대요 사이언티스트 하고 오퍼레이터죠 프로답게 프로답게 하시고 프로답게 하시고 실수하면 안 돼요. 됐어. 대기 자 일단 의식주에 관련된 거는 다 지었기 때문에 이제 또 추가적인 것좀 찾아봅시다. 그래 둘다 완료됐고 아 포인트 다 날라갔네. 그것도 새로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누구야? 사이언티스트? 그래 얘들이 실수를 하면 너무 크리티컬해요. 물론, 매뉴팩처로도 똑같긴 한데,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이걸 해줘야 될것 같아요. Well, 어, 그, Standing 일단 줄게. 아이, 아, 알았어.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산소가 1 0 2 0밖에안 남았기 때문에. 언패킹이라고 하니까 디크리션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열기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다가도 그 아이를 만들게요. 자 어디갔니? 메인턴을써나 짓고 여기다 짓을게요. 그리고 그... 솔라 패널 있죠? 좀만 더 지을게요. 여기는 확장이 되는구나. 이거 하나만 더 짓고. 난이에 완성되면 또 배터리 다 연결시키고. 그쵸? 지금 은근 소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해. 근데 어쩔 수 없죠. 일단 기다려봅시다. 자원 체크 한번 해볼게요 그 산소가 1,004개 그리고 가스가 와야 되는데 가스 아직 채굴 중이죠 오퍼레이터 하고 사이언티스트 브로 사이언티스트 어디갔니 이 아이죠 자 프로 찍을게요 그리고 스케줄 또 조절을 해야 된다 새로운 애가 있었죠 매니팩처로 일단 시작은 이쪽에서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안 겹치죠 됐어 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다가 배터리 하나 더 짓고, 그 다음에 라이프 서포트 하나 짓고. 배터리가 더 필요할까? 어, 더 필요할 거, 아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EAD도 하나 더 지어주고. 그리고. 전기 충전 관련된 것도 하나 지어주고. 차근차근 합시다. 자, 전기 연결할게요. 얘는 자동 연결됐고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연결이 돼야겠죠. 클릭이 또안 돼요. 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얘는 자 이렇게 연결해서 전기들을 가져와야겠죠. 이렇게 좋고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열기를 이쪽에다 제공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오잇 이렇게 하면 됐죠. 단속까지 하면 완벽하다. 됐어. 자 이렇게 놓고그 다음에 또뭐 해야 되죠? 애들 청원서 한번 보고 이거 다 운동에 관련된 건데 공부하고 그런 거에 관련된 거죠. 레벨업한 애들 있니? 어, 매뉴팩처라, 좋아. 프로답게, 자 이렇게 하고 자원 뭐뭐 모 캐온 한번 봅시다. 아이스, 브라늄 있고 엔터스텔라 가스 A라고 되어있죠. 이게 아마 그건다 우리가 원하는 그 가스들이고 자매뉴팩처러 관련된 거는. 어, 이쪽 라인에다 지을게요 아니, 이쪽 라인에다 지을게요 자. 이 아이 찍고,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우라늄을 만들던가 그렇게 합시다. 됐어그 그린하우스를 만들 건데, 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기를 만들 수 있는 우리 수단이 없잖아요. 있나요? 있긴 있나요? 이거 좀 궁금한데 이거 일단 연구해 봅시다 이거 연구하고 그 다음에 마인 드론 업그레이드 허! 잠깐만 이거 아그 다음에 이거 합시다 이게 성능이 좋구만 이것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메디컬 스테이션은 티어 2부터 바로 올리면 되겠죠 a c t i v a 메인프레임 비 i 커뮤니케이션 스크린 여기죠 디크립션을 해야 될까요? 그냥 받았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됐어. 자 이제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이 가능하고 네, 차근차근 하면 될것 같아요. 오또 찾았죠. 좋아요. 엠벤트, 아머 플래팅 뭐 이런거 여러가지 만들려고 되있는데자 인큐베이터 룸이라고 아까전 이야기한 것처럼 그 배양용을 만드는게 있어요 이게 원재료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잠깐만 하이드로젠 케미컬 엘레먼트 케미컬 리액터에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이해했어 기다려봅시다 이런식으로 추출을 한대요 좋아요 알겠으니까 근데 지금 해야될게 좀 많죠 자 전기는 이제 좀 남아도는 것 같고 얘가 좀 약간 좀 문제인데 이쪽에다가 그 케미컬 리액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죠 산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일 이렇게 놓고 나머지 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기다려 볼게요 리고 연구해야 될게좀 있어요. 자 이거 바로 연구합시다.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방어 관련된 거 연구할게요. 아 이쪽이 소비량이 좀 많구나. 이거 좀 재설정을 해야겠는데 지금 저녁인데 지금 반도 안 남았죠. 그러면 솔라 패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좀 이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이 어디갔니? 진짜 이 아이죠? 일단 이쪽은 못 짓는 것 같은데 어.. 칠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좀 여유있는 공간에다가 하나 더 지을게요 그 소비량을 좀 조절해야 돼 여기다가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레벨업 한 애들 설정을 좀 해주고 클리너만 다 되어 있네 좋아 클리너를 찾아 봅시다 얘들 음. 뭐 해주는게 좋을까? 이것도... 아니야 이거 이것도 좋긴 한데 스탯을 30%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할까 그 그러니까 아프지 않을 확률을 좀... 그냥 아프지 않게 합시다. 지금 이게 아플 확률을 50% 줄여준다고 하잖아요. 그쵸? 아니면 먹을 걸좀 줄일까? 그냥 아프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할게요. 펭귄 찍고 여기도 펭귄 찍을게요. 오이 됐어. 자 그리고 여기도 완성이 됐죠 모듈 하나 설치하고 자 모듈 하나 설치하고 또 연결을 해야죠 다 연구도 완료됐으니까 그 다음 연구할 거 먼저 보고 이거죠? 인큐베이터룸? 오케이 자 다시 전기를 연결할 시간이 왔어요 파워 자 계속 연결합시다 이제 이쪽은 전기가 상당히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작업을 해줘야 돼 그리고 너 여기에 연결 안돼 있었구나 그래 일단 이렇게 합시다 됐어 자 그리고 지금 전기 소모량을 좀 공유해야 돼요 이쪽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별 문제 없는데 이제 산소 좀 만들자 Take all start 이렇게 놓고 이거 여기 추우니까 여기 제공해 주면 되잖아. 아 ELD 여기다 제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쪽이 소비량이 좀 많아요. 그좀 확인해 봅시다. 뭐가 문제일까? 23 끊을게요 끊고 여기서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됐고 트레드밀도 저쪽으로 옮길까? 그래도 될것 같아요 이거 끊고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아니지 이게 아니지 여기서 이걸 연결해야겠죠 전기마크 자 20으로 줄어들었어요 여기는 몇이니? 3이고 좀더 줄여야 된다 좀더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 라인으로 나가는 거좀 없애야겠다 이거 다 정리합시다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가 놀고 있으니까 여기를 다 연결시킬게요, 이렇게. 됐어. 자, 그리고 지금 배양육 관련돼서 연구가 완료됐어요. 겨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된다? 지금 여기를 좀 연구해야겠죠. 차근차근 할게요. 자. 자, 이렇게 놓고, 음, 그럼 만들고 있지? 허! 잠깐만, 벌써 다 사용했다고? 트레이딩 코스는 좀 많이 필요하니까 이것 좀 구입을 해야 되고 만약에 대비해서 탄약도 좀 준비합시다. 하나 정도 준비해놓고 잠깐만, 뉴트리언트 솔루션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설마 아, 이건 좀 볼게요. 그리고 리페어 키트가 은근 많이 필요한 것 같죠. 10개에서 3개까지 줄어들었고. 이제 우리 산소를 좀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됐어. 제 생각에는 그 드론 하나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좀만 기다렸다 합시다. 이 어디 갔나, 얘? 야그 ELD 만들려고 하지 않았 내가? 이쪽 라인에다 ELD 하나 만들어야 돼요 됐고 야 그리고 다 연구가 완료됐는데 자, 이거 일단 이티어 찍읍시다 메디컬 스테이션 그런 다음에 이쪽에다가 설치를 할게요 됐고 됐지 자 봅시다 얘가 제일 느긋하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열기하고 자, 온도를 제공해 주겠습니다. 됐죠? 음, 된것 같아. 음, 전기가 좀 이쪽이야. 여전히 24네요. 이건 좀 균형을 맞춰야겠다. 자, 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 산소 만들고 있니? 오염됐어? 잠깐만 우리 클리너 한명더 고용해야겠다 자, 매뉴팩처러두 명에 오퍼레이터 한 명에 얘보다 괜찮은 애가 있으면 내가 찾아서 고용을 할게 없다 나 이렇게 하고 오퍼레이터 한명더 추가하고 와다구려 너무한거 아닐 거? 아닐까? 자 이렇게 하고 클린 한명더 고용합시다 아 빡빡이 아저씨가 제일 나은거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선수가 없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한다 지금 남은 돈도 얼마 안남았지만 그전에 마무리 지을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는 크리딧이나 이런거 생산 가능하긴 한데 지금은 아닌거 같고 그쵸? 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산소 모자르면 그거 만들면 되긴 해요. 농장. 농장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산소 뽑아내면 되긴 합니다. 근데 효율성이 그다. 그러니까 물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그매뉴팩처로 관련된 건물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케미컬리액터죠 그러니까 하나 더 집시다 됐고, 에라이 연구 다 됐죠. 자, 보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다한거 같아요. 이쪽 라인을 연구할게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하나 만들어야죠. 거대한 건물. 먹거리 건물 인큐베이터 자, 인큐베이터 하나 만들고 이쪽 라인에다가 뭐 온실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리액터 지금 아직 저희가 뭐 전기가 모자는 건 아니에요 자, 다행이죠 우 한번 봅시다 열기도 연결해주고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봐야 돼요 재료가 뭔지도 봐야 되고 일단 이거 먼저 합시다 자, 이거 이티어짜리 하나 지어주고 메딕 뽑아야 되고요 라이프소프트 쪽은 아닌 것 같고 설치기가왜 없지? 신기하네요 아여기있다 바이올로지가 필요하네요 자 이거 하나 짓고 음, 고용을 지금 메딕하고 바이올로지스트 하나 고용해야 되고 나중에 산소 진짜 모자르면 온실 만들고 그보타니 그러니까 고용해야겠죠 차근차근 합시다. 보드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으니까 난 초반에 구입은 한거 됐어. 야 이거 잠깐만 이거 궁금하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하나 정도 구입을 할게요. 테스트 겸 그리고 아까 전 이야기한 대로 바이올로지스트하고 메딕 <웃음> 예스펙 좋다. 좋죠. 자, 이렇게 오도합시다. 그리고 오는 대로 또 스케줄 관리를 해야 돼요. 노는 아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 노는 아이 있네요. 자, 이시간대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긴가? 헷갈리네. 18시 자 이런식으로 컨트롤 할게요. 됐어. 자 이제 메딕도 올 거기 때문에 애들을 치유해 줄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도 완료됐을 거예요. 자 이거 창창 합시다. 오 이제 자동 캐논이 생겼어요. 멋지네요. 그쵸? 렇죠 원자력 관련된 거 이런 거 있죠? 크... 인크리즈 파워... 이것도 뭐, 그, 추가되는 디바이스이긴 한데, 여기서 출력되는 거를 더 올려준다고 하네요. 이거 좋네요. 찍긴 해야겠다. 자, 이거, 여기서 물 일단 생산하고 있어봐. 그래, 일단 이렇게 하자. 그래. 아, 역시, 맞, 맞죠. 뉴트리언트 솔루션. 그래서, 일단 이해는 했어. 전기 모자라지. 전기 연결해 줄게. 여기서 놀고 있나 이, 이, 이 아이네 이번엔. 자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게 몇개 필요하지? 일단 주문을 좀 해봅시다. 아 언더웨이구나. 좀 오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터미더는 필요 없고. 잘공간 필요하다고 하네요. 잘공간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쪽 끝자락... 아니, 이쪽 끝자락은 아니다. 이쪽 라인에다가 지을 수 있으면 한번 지어봅시다. 거주 공간 있죠? 자고 싶다니까 자기 만들어줘야지. 이거예요. 상당히 크죠? 자이 아이를 여기다 만들어 줍시다 그러면 또 라이프 서포트 모듈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연결합시다 아니야 실수 이건 취소할게요 취소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찍을게요 자 레벨업 된 애들은 빠르게 레벨업 시켜 가지고 실수 줄입시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거의 다 연구된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연구합시다 오이 됐어 자 고기가 몇개 나온지 솔직히 궁금해요 와뭘 필요하대 잠깐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 연결이 안 되죠 그 펌프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 서포트 모듈을 만드는 게 맞긴 해요 이거는 일단 만든 다음에 업을 합시다 캔슬 해야지 뭐하니 그리고 여기에 잘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긴 해야 돼요 얘들이 지금 피곤하다고 하니까 해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좀 특별한 걸 설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직은 안되는구 일단 내비둡시다. 자, 물은 설치 가능해요. 그쵸? 먹는 건안 되고. 일단 이렇게 합시다. 됐어 자, 이건 또왜 그럴까요? 약이 없다고? 우리 약을 만들려면 저 메디컬 허브가 좀 필요하긴 한데 좀 기다려봐. 그리고 침대가 없으니까 애들이 난리가 나는데 기다리면 돼요. 자 이렇게 연결할게요. 이렇게 연결하고 또 연구 완료됐죠? 차례대로 합시다. 전투에 관련된 거 나중에 지으라고 얘기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빠르게 끝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게 만들어지면 배터리하고 그 잠깐만 리액터를 하나 만듭시다. 드디 이제 보니까 소비되는 전기량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아침이니까 버티긴 버틴게 많은데 그래도 좀 아슬아슬해요. 리액터를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쪽 라인에다가 그냥 솔로 하나 더지어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판단은 알아서물 없니? 뭐 나중엔 주겠지. 전기도 없고요. 자 여기서 놀고 있는 아이 다 20, 20, 20이죠. 배터리 하나만 더 만듭시다. 배터리 만들고 만들고 그 다음에 펌프도 만들고 ELD도 만들어야 돼요. 뭐 이유는 아실 거예요. 이쪽하고 이쪽을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둘다 만들어야 돼요. 자 점점 옵션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자 그리고 펌프도 준비합시다. 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태양열 하나만 더 짓자. 안 되겠다. 아니면, 지금, 원자력을 하나 만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일단 레벨업 좀 시킬게요. 오퍼레이터하고 사이언티스트죠. 자, 프로. 펭귄 찍자. 아프지 말자. 펭귄. 레벨업 하려면 었고 펭귄. 아프지 말자. 됐어. 음된것 같아. 거의 다 레벨업 했고. 새로운 오데들. 얘들좀 시간 체크를 해야 돼. 자 이렇게 일시키면 되죠 바이올리지 리스트 EIE 자 이렇게 지용을 할게요 일단 됐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자 솔라 패널 하나 더지을게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지어서 다 연결을 시킬게요. 일단 여기 있는 거 전기 다 연결하고 알아서 연결됐죠? 그러면 일단 온도 관리만 합시다. 산소 관리도 하고 끝! 됐어. 이쪽에 제가 펌프를 만들기로 돼 있는데 펌프는 이쪽에 하고 좀 연결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워터 워터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연결될 거예요 되니? 탱크도 만들어줘야 되니? 그러면 탱크도 만들어줄게 탱크도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스몰소프트 하나 더 짓고 됐어자 지금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또 건설 재료 요청을 합시다 이제 돈이 얼마 없어요. 빠르게 승부를 보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캠페인이 얼마나 긴지 이게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좀 머리가 아프긴 해요. 됐고. 어, 생산한다. 만들었구나. 자. 이거 하나 꽂고 얘도 마찬가지로 전기 다 연결해야 돼요. 바워 여기도 연결 안돼 있었구나. 이렇게 연결하고 여긴 다돼 있죠. 이 아이는 어때? 어, 잠깐 자르고 얘는 여기도 연결 안돼 있었네요. 자 됐고 역시 모르니까 다시 확인해 보고 됐고 얘는 전반적으로 다 연결해야 돼요. 이렇게 연결해 줍시다. 새로 만든 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줘야 돼. 됐죠. 그럼 너는 여기도 연결 안돼 있었구나. 많이 안돼 있었죠. 그러니까 전기가 부족했지. 이 아이는 다돼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다돼 있는 것 같고. 어, 여기 빠졌구나. 그래. 방금 만든 거니까. 에이러면 됐어. 됐고. 얘도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예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저 배양욕으로 고기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이게 감이 안 잡힌단 말이지. 자, 탱크 만들지 때까지 기다립시다. 전기가 모자라지. 그러면 잠깐 끌어다 쓸래 이거? 전기? 아님 그냥 내버 둘게요. 제공이 안 돼? 잠깐만 나 이해가 안 된다. 펌프가 있는데 또 물이 제공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쭉 갑니다. 얼마나 만들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다려 보자고 그 다음에 이거 다 했기 때문에 지금 TI한테 연락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 미리 찍어 놓을게요. 미리 찍어 놓고 자 그리고 생존 관련된 거다 퍽을 좀 찍읍시다 바이올로지 리스트 하고 야 이거 큰일 났네 저 화장실이 연구가 안돼 있기 때문에 내 이런게 제일 싫어요 지금 나중에 화장실 나올 때까지 좀 버텨야 되는데 너무 하죠 자 바이올로지 리스트가 실패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한 명이 뭐였죠? 메뉴팩처라, 그쵸죠 프로. 그리고 사이언티스트였죠? 와 지금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일단 샤워도 못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똥도 제대로 못 사니까 나 난리가 났죠. 어, 갖고 응, 있어. 나이 고 있어. 몇개 만들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 줘. 제발. 제발. 에이. 일단 고기를 좀 빠르게 만들어야 겠네요. 그러면 주문을 합시다. 자 바이올로지스트를 한명더 고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자이 아이 고용하고 그 다음 이제 매니팩처러는 두 명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 는 없을 것 같고 물은 계속 생산될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 다음에 자 리소스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이거를 좀 비싸지만 한 20개 정도 구입을 합시다. 자 트레이닝 코스 한 10개 정도 더 구입을 하고 또 부족한 거 있을까요? 아이고 이거 좀 주... 어, 챙겨야겠네요. 자더 이상 급한 건 없어요. 일단 주문할게요. 됐어.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이쪽에다가 인큐베이터 하나만 더 설치를 합시다. 됐어. 아 이거 전기가 좀 많이 딸린다. 안되겠어요. 이제 때가 온것 같아. 때가 온것 같아. 자 이거 완성되면 우라늄을 만듭시다. 아니 왜 여기 연결 안 돼? 진짜 이거밖에 답이 없나? 자 이렇게 하고 대기할게요 그리고 지금 집이 넓어지니까 클리너를 좀 고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좀만 더 고용합시다. 클리너 있죠? 자 이렇게 고용할게요. 됐고 그 다음에 또 스케줄 관리하고 반복적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깨끗한 아이 찾습니다 오긴 한거니? 아이 아이네요 이렇게 하면 되죠 됐어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데이터밈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좀 많이 부족해요 그 패널도 좀 만듭시다 솔라 패널도 좀만 더 지을게요. 이번엔 여기다 짓고 하나만 더질게요 됐어. 두 개. 그리고 이쪽에 배터리 하나 더 짓고 두개 지으면 좀 번개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하나 더 지는 게 맞는 것같아허이 됐어요. 이거는 연구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한번에 생산 할게요. 다된것 같아. 좀만 힘냅시다. 그리고 자, 물 연결해야 되죠. 우리 어? 어? 그 펌프가 더 필요합니다. 펌프 더 필요하네요. 젠장 펌프 일단 만들게요. 만들고 ELD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게 많네요. 그쵸? 됐어 고기 만드는 데 많이 힘들다 잠깐만 어 이런 식으로 만든구나 이거 괜찮네 세프라이트에 올려야 돼 예예 예. 이거 안되겠구만 잠깐만 스탁 오고 있니? 와서 이거 마무리 해야 돼? 오케이 됐고 됐어요 이러면 제 생각에는 바이올로지스트를 좀더 고용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좀 간당간당하게 움직이면 좀 머리가 아프죠 사이언티스트 메딕 레벨업 해야 되고 자 프로 그리고 더 아프게 세팅을 합시다. 사실 그게이그 일할 수 있는 체력 게이지를 계속 어, 리프레시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지금 저희가 의식주 중에 뭐 이렇게 욕구에 관련된 걸 처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슬프죠. 테크니션도 좀더 받아야 될것 같아요. 자, 건설도 하고 자, 모듈 설치합시다. 하나, 둘, 그리고 자, 전기 연결 다 해야죠. 파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연결시켜야 돼 아워 여기 또 생겨났구나 어 클릭이 잘 안되죠 각각 두개 다 클릭해야 돼요 그쵸 됐어 이쪽은 그래 여기 돼있고 너도 응,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 해야 될게 펌프를 연결해야 돼요. 우리 지금 이 아이 하나가 놀고 있기 때문에 좀 도와줘야 돼. 그래서 어 언제 만들어 주나 테크니션을 좀더 뽑을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 테크니션이. 건물 크기에 비해서 많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고용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테크니션 아 슬프다. 이게 참 스펙이 좋은 애들이 없다. 그쵸. 자 이렇게 두명 고용할게요. 아그 전에 또 확인해 봐야지. 만약에 전투 감안해서 이런 거다 해야죠. 후드도 모조하니까 뭐 일단 더 구입을 하고 나중에 자생될 때까지만 좀 버티십시다. 그런 뉴트리션 이거 쓰고 있고 됐어. 일단 이렇게 할게요. 뭐다? 자 이런 거다 봤으니까 됐고 다 똑같은 얘기에요. 똑같은 얘기. 음, 잠깐만. 그래, 지시 내렸잖아. 내렸고, 또 새로운 사람 오면 또 일정 지정하고. 자, 이제는, 이제 내, 네, 그, 네 명씩 돌려야 될것 같아요. 4명씩 돌려야 될것 같아 딱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놓고 새로 왔구나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게요 됐어 자 이렇게 놓고 3바퀴 어디 갔어 제가 3개 만들었죠 세개 만들었으면 됐고 터미널 쪽에 하나를 더 지어야겠죠 됐어 끝 조금만 기다립시다 기다리면 답이 나 그리고 이거 파워 방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이 오토로 안되 있는게 좀 있을 거예요자 쭉쭉 연결합시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하나 연결하고 그쵸 그 다음에 열기 관리를 합시다 여기 하나 하고 저쪽 먼데 있죠 이거 이것도 해야 되고 산소 관리도 해야 되고 됐어 일단 이렇게 하고 이거 보세요 지금 이쪽 보면 전기가 모자란데가 좀 있어요 연구 다 됐니 어다 됐구나. 자 이제 때가 든것같아 이러면 이쪽 라인에다가 원자로를 설치합시다. 그리고 스펙 좋은 걸 지으면 되겠죠. 셀. 제이 아이는 어디다 지는 걸까? 또 확인해 봐야 돼. 이런 데는 아니야. 그럼 여기일 것 같은데 이거 짓고 나서 붙이는 건 아니겠죠? 아마 그런 것 같긴 한데 좀 기다려 봅시다. 자, 그리고 우리 고기 열심히 만들어야 돼. 물이 없다고? 그래서 이게 문제야 이게. 물을 빠르게 못 만들어. 바보 같은 애들이야. 자, 매니팩처를 하는 명더 고용할게요 그 누가 똥쌌나 여기 효율성이 너무 구려 진짜 자 케미컬 리액터 설치하고 완성됐구나 자 그러면 어디갔니? 그래 이렇게 붙일 수 있죠. 다 붙여 다 붙여 다 붙여 비싼만큼 값어치를 하리라 자 이렇게 하고 어 이거 우선순위에 올릴게요. 전기를 다 연결시켜야 돼요. 이유는 아실거예요 자, 쭉쭉 연결합시다. 됐어. 그리고 매뉴팩처로도 한명더 고용해야 되죠. 아, 어디 갔니? 괜찮 스펙 가진 애들이, 오, 괜찮아요. 아, 능력 좋아. 클리너 한명더 고용하고, 그 테크니셔 한명더 고용합시다. 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바이올로지스트도 만약에 대비해서 와 능력 참 우리고요. 그래도 고용할게요. 자 그리고 자원 중에 레벨지가 없기 때문에 한이 정도 먹는 것도 한 20개 정도 그럼 만약에 대비해서 한 200개 돈이 이제 9만밖에 안 남았어. 좀만 힘내야 돼. 그 전에 마무리 지던가 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드론들을 하나씩 이렇게 여분으로 좀 준비를 할게요 됐어 문나 할게요 호잇 그 와서 마무리 줘야돼 이게 애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좀 그 수행하는 속도가 좀 많이 느려요. 이게 저좀 답답하긴 해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뭐 하다 말고 그냥 지쳐가지고 딴데 가서 쉬긴 하는데 한데... 그러다가 바로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AI가 좀 멍청하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로테이션을 돌리고 그 다음에 실패한 게좀 줄이는 거 그거 좀꼭 찍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그 테이블 앞에서 실패를 하더라고요. 어? 잠깐만 바이올로지스트였구나 그래 그로치구요 그리고 아프지 말게 펭귄이고요 잠깐만 너는 음 체력을 올리자 체력 체력을 올립시다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한데... 아 이거는 거 말고 스태미나를좀 올립시다 인듀런스 이거를 딱 이렇게 클릭할게요 브라이티 빨리 오란 말이야 와똥 싸러 갔어 큰일 났다 야 이런 머리 아프죠 이게 진짜 멍청한 거야 애들이 그냥 계속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안 해. 와, 이거 진짜 너 혼난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클리너는 어... 때 하면 될것 같고, 새로운 원에는 이렇게 하고 야너 일하는 시간 확실하구나 자 이제 안 배우는 사람 없죠? 오케이 야 이거 물도 없고 난리 났죠 지금 물을 만들다 말고 가요 그냥 애들이 이게 너무 싫어 이게 하나만 들어간 가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봐봐요 13개에서 9개로 줄었죠 이러면 답이 없는 거야 그리고 펌프 생겼으니까 또 이제 연결해야겠죠 그 탱크랑 연결시켜야 돼요 탱크 어딨니? 연결되어 있고, 여기랑 연결해야겠죠. 딱 이렇게 합시다. f 레이드와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펌프를 좀더 만들어야 돼요. 이제 매뉴팩처러 쪽에 연결이 안돼 있는 게좀 있네요. 한번 더 만듭시다. 아베스타로 와라, 빨리 뭐하니? 야, 이제 이제 겨우 33개, 그 그래, 이게 33개가 13개까지 줄은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심각하죠. 라이프사이클도 바꿀까? 바이올로지스트 워크타임을 좀 바꿀게요 여섯 개를 이쪽으로 옮깁시다 얘도 좀 시간을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됐어 프레이드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이 실패하지만 우리 시간 없단 말이야 지금 자 전기는 상당히 잘 생산되고 있고 배터리만 좀더 만들면 될것 같아요 조금만 더 만들게요 그리고 지금 산소를 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쪽을 다시 산소로 만들게요. 대골 진행하면 되죠. 스타트. 자 이렇게 놓고 다시 유지 보스 건물을 만듭시다. 오이. 됐어요. 이거 컨디션, 컨디션 체크. 체크, 체크. 파이팅. 그래, 바로 확인하는 말이야. 지금 똥 마련군 알겠는데, 자꾸, 자꾸 그런 거 놓치면 퀘스트를 빨리 진행할 수가 없어요. 아 진짜 이 게임은 웃긴 게, 화장실이 왜 나중에 나오는 걸까요? 이해 안 되죠? 좋았어. 해금 시킬 거 해금 시키고 클리너죠. 오퍼레이터죠. 어, 자, 테크니션, 오퍼레이터, 클리너. 클리너 먼저. 로답게. 그래 하고 자 오퍼레이터 쪽도 있었죠? 스테미나를 찍읍시다 안되겠어 얘들은 스테미나 찍는게 맞는것 같아 자, 펭귄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애들 생산량이 너무 터무니가 없어 아, 테크니션 너네는 음 그냥 아프지만 말자 자프로 소. So. 실패만 안 하면 되니까. 자, 됐어요. 어, 이거 이거, 이거 얘들아. 이거 또 프라이튼 누를게. 빨리 와. 고기 날라간다 그래 이제 세 번째 단계니까 이거 하고 음 괜찮을 거예요 자, 이것도 수확하고 좋네요 물 만들다 어디로 갔니 좋아요 100개 만들었죠 다행이죠 우리 리페어 툴 지금 몇개 있니? 확인해 봅시다. 다섯 개밖에안 남았죠? 10개 정도? 그리고 작업복 하나 약은 혹시 모르니까 다섯 개 정도 구입을 해놓고 나머지는 딱히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후드가 없죠? 50개? 그리고 베버리지도한 10개 정도? 일단 이 정도 할게요. 분명히 전투에 관련된 얘기를 하긴 할거예요자 저번에 있었던 그 불미스러운 일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 t 같아요. 자 뭔가 알아내긴 했는데 그게 완벽한 데이터는 아니라 가지고 좀 어쩔 수는 없는데 지금 디코딩 하는 데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죠 그럼 한번 해보죠 i 내가 한번 도와줄게 대화, 그 비밀스러운 대화 그비밀스 대화기 때문에 그... 알면 안 된대요. 근데 갑자기 끊기는 건 아니겠죠? 오우... 됐네요. Got it. Got it. Right. 자, 할 일을 도와주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미션이 뜰 거야. 일단 도착이 하는 것 같아. 데 디크리션 헨리 데이터 여기서 하는 건가요? 메인 프레임에서 하지 않을까요? 아 놀고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구나 잠깐만 왜 이렇게 아픈 애들이 또 많아 이거 물론 제가 데이터를 그 뭐야 응? 잠깐만 벌써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고? 이거 좀 볼게요. 약물은 아픈 애들이 많으니까 그게 맞는 것같아 일단 10개 정도 더 가져오고 생각해보니까 디코드 시키는 게 메인 프레임 이용해서 하는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이 난다.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컨버세이션 모드로 이동한 다음에 데이터 디크립션 합시다 오퍼레이션 디크립션 이거 할게요 호잇 그쵸 다 됐어요 이번에도 좀 많이 크네요 설마 더 시키는 건 아니겠지 자, 제가 디크립션을 했지만 그래도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필요한것같 awesome. The i n f o r 분석이 필요하겠지. 이것도 전송해 줄까? 그래 전송할게요. 막히는건 아니겠지? 다행이네요 <웃음> 역시나 그쵸 방해받았죠? 자 이러면 뭔가 방해를 그 방어를 해야 될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My sensors are registering a large number of unidentified ships. j u d g i by h e a t a t y a v i v e w e a o n r 어, 방어해야 되죠. Small ships, similar to the Aurora-class shuttles. Only the Earth Union has ships like these with weapons. 야, 지구 연합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죠?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아요. y r not r e s p o n n g to m n a a v a l o m u n i a s u n a e to c o n t a t e m a n g e m e 아, 그요 그래? 정거장까지 킹을한것 같아요. 음.. 그 TIA도 그 재난에 대해서 좀 의심하고 을 있기 때문에 이것 좀 준비를 합시다. 일단 그 디펜스 모듈을 만들게요. 자 바로 작업을 합시다. 일단은 배터리 하나 더 만들고요 이건 뭘까? 잉크리즈 웨폰 데미지? 아~~ 클립 사이즈? 오케이 이해했고 자.. 배터리를 먼저 만듭시다 배터리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방어탑을 만들게요 오토메이션 관련된 걸좀 지읍시다 자이 아이를 좀 지어야겠죠 몇 개를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여러 개 지을게요 둘셋넷 다섯 어잠깐 서플라이 좀 지원을 받을게요 자 빨리빨리 급하다 저것만 막으면 게임이 끝날 것 같긴 해 아빠 빨리 가자 헉! 도킹 중이구나. 크네요. 이거 완성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크라이티 올리고. 자원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방어하는 데좀 써야 될것 같아요. 그쵸? 자, 됐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자, 이거 완성됐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설치해야 될지 좀 봅시다. 중단하고 인크리즈 데미지하고 클립 사이즈를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도는 해봐야겠지. 자, 여기다 다는 게 아니야. 아무 로도 이것도 아니야. 음, 왜 이해가 안 되죠? 미사일 런처 관련된 거를 해야 되나 보다? 그쵸? 자 그러면 주문합시다. 자 이거 한 200개 정도 준비하고 얘는 혹시 모르니까 200개 정도 더 준비하고 10개 리페어 열길 그 다음에 가스드론 좀 필요하니까 드러그 벌써 다 썼니? 아직 남아있고 아그어뮤니션 같은 경우는 이게 탄약이잖아요 이거 좀더 구입을 할게요 30개 정도 구입을 합시다 2 7 6 0 0 얼마 안 남았어요 어? 트레이닝 관련된 거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가드가 필요할까? 가드는 아직 필요 없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오더를 할게요. 오더 하고 그때까지 기다립시다. 얘는 자동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기때문에 한번 볼게요. 그쵸 자동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모듈이 설치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모듈 그래도 달수 있지 않을까 한번더 체크를 해보시다 근데 이게 안 뜨는 거 보니까 어! 된다! 이 자식 딱두개 정도 지을 수 있구나 그럼 돌아다니면서 건설할게요 해야 되죠 프라이트좀 올려야 돼자 그리고 이런 것도 다프라이트 올려야 돼요 빨리 지읍시다 자, 빨리빨리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탄양이 이제 올 거야, 올 거기 때문에 좀만 기다리면 될것 같아. 라이트 올리고, 라이트 올리고. 아이고, 야 이럴 때 망가지면 안 되는데. 테크니션을 좀만 더데려옵시다 테크니션 어디 갔니? 두명 밖에 없죠? 데려올게요, 그냥. 데려옵시다. 됐고. 한약이 없다고? 자감만 스탑. 한약 가져왔을 텐데. 아, 로더, 로더가 안돼 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잠깐만 아, 합시다. 응? 음? 왜 없어? 나 이것도 준비할게요. 세프라이티. 총알이 계속 없다 그러네요 왜 그럴까 잠깐만 이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있잖아 라켓.. 아 잠깐만 이거 느낌이 좀 이상해 자 공격모듈 한번 볼게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 지금 디펜스 쪽 있죠? 런처 로지스틱이 연결이 안 되어있을 리는 없고 그래도 혹시 보니까 체크해 볼게요 연결이 안 돼있어 암호 로더가 있어야 되는데 암호 로더가 없죠 그러면 잠깐만 취소하고 이거 하나 취소합시다. 이거 취소할게요. 아 이거 막아야 되는데 이사람들아 이렇게 되면 내가 곤란하지? 일단 만들어질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이렇게 만들어졌고 테크니션이 좀 많이 부족해요 아 이거 방어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갔니? 일단은 이게 이벤트기 때문에 제가 다 부시, 그, 제가 굳이 공격하지 않아도 그 방어만 하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좀 그렇긴 하죠. 저번 거는 좀 나중에 기억했다가 보완은 합시다. 많이 아파요. 끊기죠. 야, 빨리 가. 시간 없어. 오이, 오이. 야, 이런, 이런, 이런 상황은 참 어이가 없네요. 그쵸? 노더가 없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자, 아 이거 뚜껑 까고. 테크니션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저런 거다 고치긴 해야 돼요. 리커버. 고칩시다. 설마 공격이 또 오진 않겠죠? 됐어. 자 이런 것도 트랜시버도 일단 고쳐야지만 통신 가능하니까 기다리고 이거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여기에 만약에 로더를 만든다 아니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 이거는 진짜 그건 것 같아요 그 자동 포탑이라고저 공격을 하는 것 같긴 한데 포탑이 또 다른 종류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으나 자또 이제 TIA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네요 지구 연합하고 좀 암울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지구 연합이 계속 공격 하고 있죠 좋은 뉴스 없냐고?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래 자, 일단, 피난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TIA가 준비한다고 하네요. 그쵸? 근데, 오토파일럿이 없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아, 주변의 위성에다가 보내겠다? 예 오토캐논 왜 공격을 안 하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쵸? 로켓 찍을 걸 그랬다 자 지금 이제 함성까지 도착했고 이거 가지고 어, 저희는 대피를 할 거예요 일단은 어떤 일이 일어난지 대충 이해는 간것같아그 지구연합이 뭔가 관계를 꾸민 것 같죠 이건 아마 다음번에는 서프라이 베이스도 못써 가지고 뭔가 진짜 자생하는 케이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일단 에피소드2도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편에는 에피소드3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오토캐논은 좀만 더 고민을 해봅시다